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카보 제가 잘 먹어보겠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우 영롱한 내카 가보를 먹어다오 네 아저씨 야 개물년사 가만 두지 않겠다 한방에 널 쏴라주마 가사를 아! 안 되겠어. 아! 여긴 너무 좁아. 좀더 넓은 곳으로 가서 싸우자. 이얏! 홍봉아, 너 괜찮냐고! 당신은 아, 침대 코닥자 한번 칠게. 어, 어, 뭐야? 어, 내가 살았구나 아, 어, 어, 아, 저씨 어, 어, 일어났구나, 고봉이. 어, 아, 제가 어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죠? 어, 너가 한 십사 분? 어. 예, 십사 어, 일이 아니라요. 어, 너 잠깐 누워 있었어. 코 걸고 이렇게. 아, 그래? 어떻게, 어떻게, 온 거죠? 뭘 어떻게, 돼? 우리 동료들이 널 구해왔지 그나저나 너도 대단하다 보통 같으면 죽었을 텐데 야너 신기하긴 해어떻는 어떻게, 이니까죠야됐어다죽어가지어 아이고 내가 너에게 아주 게은 우리 집 가보를 주마 가보요? 그게뭔데게잘들어이가어를 몸에 흡수하는 순간 너는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진짜 제가 정말 슈퍼 히어로가 될수 있다고요? 자! 따라와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우와... 저 이쪽이야! 아 예... 자 들어와! 아 예... 문 닫아! 예아 예! 알았어요 오늘 화를 내세요 잘 들어 고봉이 지금껏 우리 집 가보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아 근데 왜 저한테 보여주세요? 너밖에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 집사 대대로 내려오는 이 카보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부탁한다, 코보아저 준비됐어요! 진짜 제 목숨을 바칠게요! 아저씨 카보! 보여주세요! 저 저기 있는 상자에 들어있다! 아, 떨린다... 서서히 조심스럽게 열어다오! 신비롭고 영롱한 자태를 보라 네! 전설의 초코의 몽! 전설의 포켓몬 빵이다! 음? 이게 가보예요? 아, 영롱하고,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아름답구나. 전설의 축코에워 이게 가보라고요? <목소리> 이쪽 견출한것 같은데요? 어? 야, 괜찮아. 가보라. 괜찮아, 먹어봐봐. 너한테 정말 특별한 힘이 생긴 거야. 못 믿겠는데? 내 말이 꼭 믿어. 자, 먹어봐! 아 어, 예.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카보 제가 잘 먹어보겠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영롱한 나이 카보를 먹어다오 내네 아저씨 으아! 으아! 으부탁아 으아! 으아! 으아! 기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해아 으아! 아아아힘 드디어 처치했다 아저씨! 드디어 처치했어요! 저 이걸 저 안테나에 연결하게! 아 예! 자, 잘 막아주게! 걱정하지 마세요! 괴물 녀석들! 이곳은 내가 지킨다 자,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어! Donald, d o n 떨어져 Donald, Donald, d o 야 a l d d 려 n 는군 d 신 o n a l d Donald, Donald, Donald, d o n a 어 d <멋인군. 웃음> 아, <망가졌어. 웃음> <진짜. 웃음> <이런. 웃음> 나 혼자 싸우겠는가잘 버텨주세요 아저씨 어+ 어+ 아자피해야겠어 고마워 힘내 내가 지키고 있을게 유업의 아저씨 들어가게 세요아니요 나도 지켜야지 아저씨 하늘에 있는데 저+ 저놈들 잡아주세요 우 이얍 마을인원들 고와 목숨이 아깝차 않다! 물도와라! 전병! 나는 쏟부을니 전병! 고문군! 우린 구해줄 해기가 왔네! 자, 시간 뒤 없어요! 다들 나갑시다! 아, 어, 그러자고! 나가자고! 나가자고! 어, 빨리 나가요! 어, 서둘러요! 어서! 드디어... 탱출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전원 탈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나, 제인 코맨을 기억하게. 해.